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프입니다. 제가 자기 전에 하는 기초 데일리 루틴 케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자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세안을 마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패드로 얼굴을, 결을 정돈을 하는데 뭐두 가지를 사용을 할 때가 있는데 음이 차이점은 뭐냐 근데 제가 지금 피부가 지금 여드름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도 좀 엄청 심했을 때보다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 그냥 평범할 때는 그냥 평범한 패드를 쓰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민감할 때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약간 쏴하면서 조금 따가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제품 진짜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저도 원래 몰랐는데 친구한테 이 제품을 추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다.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굴 안쪽에서 그 같죠? 제가 패드는 항상 자주 쓰는 영상,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보여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부분을 닦으실 때는 조금... 아기 피부 다르도 닦아주세요. 제가 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니다 블리블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품이에요. 제 에센스. 이게 처음에 쓸 때는 조금 인진숙이라서 냄새가 조금 강해요 그래서 아.. 좀, 좀 쓰지 말까? 좀 이랬는데 바르면 바를수록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좀 다르게 쓰는 게 화장솜 있죠? 요런 밀착되는 화장솜을 위에 올려줘요 에센스를 요런식으로 요두 부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마까지 이마나 코올려주면은 확실히 정돈는 느낌 이거 여기 쑥의 향이 이확 코로 들어아면서 굉장히 되게 안정된 느낌이 느껴져요 제가 여기 서진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때문에 지난번에 이거 한번 하지 않았나? 브이토스 비치 이거 대박. 음.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좀 올려줄게요. 아, 이렇게. 제가 터 이렇게 터 터지죠, 아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